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하루를 보여줄 브이로그를 찍어봤어요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 아침에는 좀 피곤해서 늦잠을 피웠네요 그나저나 저왜 이렇게 길죠? 조금 부끄럽네요 <웃음> 저 졸린데 브이로그 그만하면 안되겠죠? <웃음> 들어가자 졸고 있었는데 언니가 방에 가자 해서 일어났어요 들어가자 언니 방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산책을 하다가 웃긴 고양이를 봤어요 저와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굳어버리더라고요 보호색을 띄고 안 움직이면 못 알아볼 줄 알았나봐요 참 웃긴 고양이죠? 아무리 그래도 난 멍멍인데 저저 저 슬금슬금 걸어가는 것좀 보세요 그래도 난 착한 게니까 그냥 보내주기로 했어요 안녕 어떻게 해야 돼 산책을 마치고 간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<웃음> 양손 아니 양쪽 손 예, 오있지 다시 자꾸 손을 달라네요냠냠냠냠냠냠냠 맛있죠? 산책 후에 먹는 간식이 제일 맛있다니까요? <웃음> 셋이나 짜면 궁룰이죠 그럼 저 잘거니까 카메라 좀 끌게요 어... <웃음> 오늘 저녁에는 밥그릇을 싹 비웠어요 원래 이정도는 안먹으니까 돼지견이라고 하면 안돼요 그럼 저의 만족스러운 하루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끝 끝.